얘는 어떻게 우리가 접어낼까요? 부정문의 수동태입니다. 부정문의 수동태. 아... 부정문을 써야지, 미래. 부정문은 어떻게 나올 거야? 아... 나. 부정문의 수동태. 아... 수동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동사도 있고 비동사도 있고 일반 동사가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야 부정문의 수동태를? 일반 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을 말해야지. 맞지? 왜냐면 비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은 어떻게, 어떻게 수동태를 만들어 비동사가 나왔으면 그 뒤에 목적이 없는데, 그지 그래서 일반 동사, 여러분들, 부정문 하면, 여기서 먼저 떠먹을 게 뭐냐면, 일반 동사. 비동사와 조동사를 주의한 나머지가 다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아까 했던 거뭐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아까. 네. 그가 의자를 만들지 않았다. 뭐 이런 거한번 해볼까요? 타자는 의자를 만들지 않았다. 아, 어. 자, 예문을 먼저 보고, 이걸 일반화 시켜볼게요. 타자, 예문을 먼저 봅니다. 자. 화장. 부정으로 만들으니까 디드가 나오겠지. 디드나? 뭐? 메이크. 동사. 됐네. 의자를 만들지 않았다. 어, chair. 됐어. 그럼 부정 끝났어요. 왜? 좋아. 주워. 여기가 동사. 등사. 동사인데 여기 부정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부정이냐? 여기가 없죠. 원래 해준 해주, 대로 해봐. 어, chair. 뭐가 앞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지. 어, c h 가 앞으로 나옵니다. 솔트로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어디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뭘 써줘요? 어디가. 자, 시계가 반영한다 그래서 요 시계는 여기서. 시계는 여기서, 여기서, 가거구나 시계가 과거 시계네, 워즈 아니고 워데 수는 어디서? 여기서, 수는 여기서. 자, 목적을 둔게 주어로 나갔잖아, 이제. 바뀌었다. 얘가 수를 두게 합니다. 수. 끝네 수와 시계. 그 다음, PP만 쓰면 되는데, 얘가 PP죠. 맞아요? 어 메이드죠 메이드. 그런데 지금 무슨 문이야? 긍정 문이야? 부정 문이야? 네. 부정 문이지. 그치? 아. 반드시 이게 나오고. 어, 어디 들어갈지 위치를 잘 보세요. BPP 사이에 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일반화시킬게요. 부정문의 상태는 어떻게 나온다? <웃음> 부정문의 상태는 자, 주어 플러스 b 플러스 나 플러스 pp 이걸 만약에 3단어로 숙취처럼두단어로 바꿔 그러면 여기 뭐 w a 트나 weren't나 i s 나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지 줄여보면 두단어가 두 되겠지 그치 줄이면 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똑같아 나오지는 i plus 뭐 행위자가 나올 거 아니야 i plus 목적격으로 써준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뭐 쓰면 돼 i 목적격 힘 어, 이게 부조문의 수동태입니다. 다시 한 번. 부조문의 수동태. 어려워? 안어려지 어렵진 않죠? 자, 그가 의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의자는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지 똑같은 얘기야. 근데 왠지 이거보다 이게 더 쉽다. 그치? 근데 우리는 빨리 수동태를 보는 순간, 아, 능동으로 전환시키는 연습도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조문의 수동태의 가장 핵심은, 자, 일단 일반 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에 부정을 하실 있었다 피, 비 P P U 바꿔줄때 반드시 비나 P P 비프로스케피 사이에 먹어온다 나 죽는다는 거 요거 잊지 말아야 돼, 그렇지? 요거 요것만 아파 먹으면 돼. 요게 핵심이야. 부정을 했을 때 핵심. 그렇지? 쉽게 말한 거고 이 예문 하나 그냥 뭐 개념부터 시작해 보자. 끝내 버리자. 알겠지?